자 이제는 카드 유행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자 그래서 우리는 카드 유행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4개의 카드 그죠 4종 카드를 우리 초이스 한다고 그랬죠 4종 카드 이것을 초이스 하게 되면 첫번째 영혼 카드 인간 카드 귀신 카드 네번째 인형 카드 라고 했다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 카드의 이 올바른 의미를 여러분들이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리사주에서 많이 배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지금 할게요 자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서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 탄생을 하면 인간으로 태어나고요. 인간이 죽으면 우리가 모두가 귀신,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겠다 인간이 죽으면 전부 다 귀신이 되는 거니까. 자, 귀신이 어떻게 천도가 진행되게 되면 영혼의 세계로 간다는 개념이에요. 자, 영혼의 세계로 가는 개념이 이것이 우리는 한생의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세의 구준데 인연법 그러면 영혼 카드는 여기에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영혼 카드를 조회하는 것이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인간 카드를 조회하는 것이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인간 카드를 조회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연들은 어떻게 영혼의 인연도 있고 인간과 관련어 있는 인연도 있고. 여기에 귀신과 관련된 인연 도 있어요 그러면 인연 카드라는 것은 이 세계에 어느 것이 작용할지 모르지만 이 세계의 인연들과 연계가 되어 있는 카드라는 거다 연계가 되어 있는 카드 자 그러면 이 윤회하는 이 세계에서 이 카드들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한번 보자 이 개념에 그럼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보게되게 되면 이런 그림이라 하면 비슷하게 생길때나이그림 하면 여기에 요 다리만 한개 놓으면 이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트럼프 카드에서 크로바 카드에요 예. 예. 이것이 트럼프 카드 크로바 카드에요 예.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트럼프 카드와 적용을 해 트럼프 카드를 만드는 사람은 누가 만드는지 는 모르지만 수천 년이 내려오면서도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카드가 이 트럼프예요. 그러면 그 트럼프 카드를 만든 사람도 뭔가 여기서 영혼적으로 뭔가 의미를 부여해갖고 이것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어쩌면 또 외계인이 만드는지도 모른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트럼프 카드가 트럼프 카드와 완전히 떨어져서 우리 생각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럼 트럼프 카드에도 내종이 있어요. 내종이 있으면 카드의 종류가 우리는 서다 하크이즈지 스페이드 자. 스페이드. 그다음 인간 카드를 우리는 어떻게? 다이아. 몬더. 그지 다이아몬드, 그치? 다이아몬드. 귀신 카드는 우리는 하트, 여기는 클로바다, 그죠? 클로바가 이 클로바지, 그지? 응, 어, 클로바다. 클로바 이 카드가 돼 있는데, 이게 색상이 어떠냐하면 이거는 검정색, 이거는 빨간색, 그지? 이것도 빨간색, 이거는 검정색. 이네 가지로 유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카드가 트럼프 카드의 그 기능과 우리는 트럼프 카드는 단순하게 놀이로 전환이 됐지만은 이 천부경 타로 카드는 트럼프 카드와 비교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세계를 풀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음. 예를 들지? 그럼 모습을 우리는 한번 보자. 스페이드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옛날에 우리가 농사 짓는 삽이에요. 그리고 이하살모양을 창모습 도창 옛날에 무기 자기 자신을 지키는 무기의 무기 아. 검정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우리는 어떻게 이런 모습을 돼 있지 하트는 어떻게 어, 하트 이모양이 네자 클로바는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있다 이것의 의미가 뭘까 우리 고민을 하나 해보자고요 이것의 의미를 우리는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무기예요. 창, 위에 창, 이게. 옛날에 창을 보게 되면 위에 이거 달려 있는 게 있어요. 그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다이아는 어떻게, 모습이 우리가 하사표를 한 그려보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했으면 어떻게. 인간이 살라고 요렇게 하고 저렇게 가보고 저 가보고 저 마고보고 저 가보고 하더라도 어떻게 뱅뱅뱅 돌다 보면 어떻게 또지자리래 돌고 돌고, 어, 돌고 돌고 도는 세상 동에서 돌아봐야 이그 고자리다. 이것이 인간을 표현. 음, 재노병사 아니다. 돌고 돌고 인간이 삶을 추구한 거다. 그래서 갈고 가고, 가고 가고 하더라도 아무리 돌아다봐야 제자리에 와 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이 하트다. 하트가 우리는 이렇게 뭐 사랑의 하트 이렇게 말 하는데 이것이 사람이 하니까 뭐 사랑의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것이 붉은 모습으로 변했을 때는 어떻게? 해? 세상에서는 이것이 드라큐라 심장이다, 심장. 드라큘라. 예? 심장을 파먹는 거야. 그렇게 이것이 드라큐라가 우리는 귀신카드, 드라큐라다. 사람을 조지는 거. 자, 그 다음에 크로바는, 음, 사람을 조지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로바다 자 이런 귀신이냐 이런 데 어울려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크로바 모습이다 음. 자 여기서 여기서 이것이 우리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한번 보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을 보자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보여주는 지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페이드는 어떻게? 우리는 영혼 카드라는 거다. 나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분빌력이라고 그랬죠, 그치? 네. 자, 우리가 얘기했을 정신적인 문제다.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정신적인 문제다. 정신적, 심리적인, 심리적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 스페이드가 응용되는응용 응용되는, 영혼을 풀어내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인생살이다. 인간의 삶과 인생을 푸는 거예요 삶과 인생을 푸는 거요 그러면 내 삶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것을 푸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과 관련된 것은 항상 인간 카드와 연것해서 여러분들이 풀리게 됩니다 자 지금에서 우리는 어떻게 돈이 있습니까 할때 나는 돈이 생기겠나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인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 카드를 문다 내 정신이 혼미하고 분별력이 있을까 할 때는 영혼 카드로서 우리는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귀신 카드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조상, 조상기, 그 다음에 일반기 응? 요새 우리 저 돌아가게 되면 귀신의 자주 우지되는 사람 많죠. 이? 특히 종교를 많이 믿다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런 응? 어? 귀신이 자기 누구 말 따라 성냥 해 사고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런 문제가 많이 되 되는데. 어, 이게 도깨비게 등어 놓고 음, 그러면 도깨비. 그래서 조상이라든지 이런 귀신. 그다음에 얘기치 못하는 불가사의한 힘. 엇인지는모르지만 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돼 그럼 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노력 안 하는 것도 안해 그래갖고 물건에 뭐 음식에 차이가 나는 것도 안돼 그것도 안 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불가사의 한 장사가 안 된다든지 다른 데 옆, 옆집하고 비교해갖고 안 된다든지 이런 불가사의 힘들이 여기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인연카드 인연은 사람이라는 것, 인연이라는 것 여기는 여러가지 인연들이 많이 있지 그러면 나가 나에게 하는 일그 다음에 사건도 맡게 되지자 이것이 얽히고 꼬이고 엮이는 결국은 속는 거다 그제 자 사람에게 인연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를 우리가 푸는 것이 이 인연카드가 되는 거예요. 네, 됐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안다고 그랬죠? 지금 상담하러 온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다. 이것을 놓고 짚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명제라는 거다. 명제의 주체다, 이게. 이런 사람이, 이런 명제. 자, 예를 들게 면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재물을 물어왔을 때. 자, 이런 다른 사람, 이것이 강한 사람이 재물을 물어왔을 때. 이것이 강한 사람이 재물을 물어왔을 때. 이것이 강한 사람이 재물을 물어왔을 때. 이것이 자만, 자연 사람이 재물을 물어. 똑같은 재물이라가 하네, 보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올바른 재물을 추가할수 있는 사람일까 어떤 카드가 좋은 카드가 됐어야 이 사람이 어떻게 재물운과 관련되어 갖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일까 이것을 이제 지금 한번 풀어보자고 자 영혼의 카드가 좋다 하는 것은 자기가 재물에 대한 이 생각일 뿐이다 생각. 어 그렇게 그러니까 공허한 이상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게 당당한 네. 사람일 수도 있다. 네, 자두 번째는 인간 카드는 어떻게 인간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현실성이 있는 카드라는 거다. 그렇게 인간 카드가 재물운과 관련돼 인간과 관련돼 있을 때는 인간 카드가 줘야만이 어떻게 이 사람이 현실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야 현실적인 사고 인간 현실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은 현실적으로. 현실 카드가 인간 카드가 올바른 카드가 되야만이 푸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저기 우리가 하이 카드와 미디움 카드와 로우 카드가 있지 그러면 내가 재물이 있습니까 하는데 인간 카드가 꽝이다 그럼 이칠구가 나왔어요 그럼 이 카드 업업 해야 돼 다시 명제를 다시 시작는거다 다시 하는게 아니고 다시 명제 이 사고부터 바꿔야 되는게 황당한 사람이 이거 백날 말도 안되는거 이거 풀어봐야 아무 소용없는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첫째는 어떻게 현실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은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카드가 올바른 카드가 나왔을 때그 뒤에 진행이 되는 거야 당담을 진행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엎어 푸는 거야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명제를 다시 설정할 명제 인간 카드가 좋은 카드가 나올 때. 음, 나올 때. 오케이. 미디움이 미디움이나미이나 하이. 하이. 음, 미디움이나 하이 카드. 자, 그러면 기신 카드는 어떤 카드일까? 기신 카드. 재물을 하는데 기신 카드라면 여행을 바라는 사람이라. 여행을 바라는 사. 람 그렇게 기질이 사기꾼 기질이 많다고 생각하면 돼. 공짜가 좋아한다는 거생각하게 돼. 하늘에서 그냥 돈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거다. 이사람이데 재물을 따지면 뭐 하겠노? 로또를, 그럼 로또 사러 가라는 거야. 이사람 로또를 사거나, 응. 기복을 위해서는. 응. 로또를 가든, 가운핸를가든 아, 이거는 가운핸들 가든지, 로또 갖고 로또 사든지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구조라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인연카드가 인형 카드가 강하게 했을 때 어떻게 이거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넘따라 장애 가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묽은 팔로 장애 가는데 자기는 팔기 없으니까 어떻게 그그 사... 그 사람... 어? 걸음 지고 장애 가는 거예 다른 사람은 걸음 쥐고 장애 가면 어떻게 올 때는 또 걸음 지고 와야 되잖아 다른 사람은 빈것갖고 맛있는 거사 갖고 와야 되는데 자기는 새것 빠지고서 고생하고 또 가서 또 버릴 데가 없으니까 또 지고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거 하면 틀리지. 네. 음. 그거 하면 틀리지. 이것은 재물 운하고는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인간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이것이 올바해야 된다는 거다. 그럼 이것이 올바르고 영혼카드가 올바르면 더 낫겠지. 나머지는 여행을 바르지 않고 이 사람은 정신도 올바르고 하는 노력도 올바르다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노력이라는 카드가 어디 들어있게요 여기에 노력이라는 것이 들어있죠 그렇죠? 지그 인간 카드가 되야만이 노력을 한다는 노력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고 하늘에서 공짜가 떨어지는 것을 이것을 바라지 않는 한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는 결과는 없다 노력을 하지 않는 데는 결과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노력이다 자, 이거는 어떻게? 자기의 생각이다. 영혼은 생각이요. 인간 카드는 노력이다. 그러면 이 귀신 카드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을까? 귀신 카드는 뭐야? 그거죠. 요행을 바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요행을 바라는 거지. 요행을 바라는 것은 어떻게? 이것은 안 하고 공짜를 바라는 거야, 공짜. 아 자기는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공짜를 바라는거에요 응, 그아손안대고 커피는 거니까 그 여행을 바라는 거야 여행을 바라는 사람들 여행을 바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많은 것을 준다고 하면 안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인형 카드 인형 카드가 이런 것을 주갈 때이 사람은 뭐가 자기 이지는 하나도 없는 거야 남인데 이게 속고 가는 거야 속고 가는 거야 남 말을 좋아하는 거 그렇게 망하는 사람들의 일부분 덕이 누구 말 때나 마누라 말은 안 듣고 밖에 사람들 말만 듣는 사람들 있지 그렇게 집에 오면 큰소리 치고 밖에 가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러면 집에서 조용한 사람은 밖에 가서 큰소리 치다가 집에 오면 조용히 있는 사람들 이는 정반대 생각이 돼 그래서 집에서는 큰 소리 치고 밖에 나가면 아무 소리 못 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러니까, 응. 어, 이것이, 이것이 인연카드예요. 속입니다, 속음. 속임. 속임. 친구들, 거짓이다, 친구들, 거짓. 것도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어. 이거는 속입니다. 정신적인 그 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연카드는 자칫하면 속는다는 거다. 자칫하면 엮인다는 거고, 자칫하면 꼬인다는 그런 개념이다 이 카드가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뭔가 내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나 사업을 진행하게 되때 되면 여러분 어떤 카드가 제일 좋겠나 내가 사업을 내가 사업을 해도 좋겠습니까 왔다 2번 카드만 되는게 아니고 1번 2번 3번 카드가 나고 인형 카드만 노이게최은 공카드 야 이제 1 2 3번이 노고 이건 어떻게 자기가 생각도 그렇고 노력도 하겠다고 어, 그러고 그러면 노력을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어, 나는 어떻게 어. 큰 기인이 나타났고 내 인데 빵 힘을 어, 씻어주겠다 어, 이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운이다 어. 그래서 보통 1번 2번 그럼 자꾸 그래보면 안되 있겠네 내여지대로 생각이 되면 이 강의가 방향이 달라지 뿐면안돼 있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혼가드는 자기 생각이요 생각과 내 행동이 맞아야만 사업을 할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회꾼의 정인적인 타입이 어떤 것이고 사회꾼들이 사업하겠다는 정인적인 타입은 이거와 이거야 인형 카드와 귀신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딱 들여 보면 뻔한 거야 내 사업하러 와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요거 딱 놓게 되면 니는사이꾼이다딱 지어야 그럼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아, 말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자저 사람은 벌써 이거 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사기성이 너무 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카드가 없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설명 안하지만은 이 속에 무궁전제나게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학교 갈때 엄마가 자식이 야가 공부를 좀 하겠나 이렇게 물어봤다 그지 그럼 야가 공부를 잘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 생각 좀 이래잖아요 인간 카드 노력 지금 얘가 공부를 안한다이 말이야. 안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공부를 잘할수 있는 카드가 떨락하면 어떤 카드가 제일 좋겠나? 인간 카드하고 인 카드하고 번도 넣어주 그렇게 나중에 보게 되면 그런 애들은 인간 카드와 이 기지 이 정신 나기 때문에 공부를 안한 거거든. 음, 그럼 하지? 이것도 어떻게 친구하고 올리 갖고 노는 것밖에 안뺐으니까 이거 두개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귀신에 휘둘리면 안 되고, 여기는 항상 양음이 따라 있어요. 하나는 돕는 거, 하나는 해치는 거. 그렇게 두 개가 따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자기가 노력을 하고, 누구 말자나 조상이 돕는 거야. 주변에서 돕는 거야. 조상이 돕는데 해갖고, 또 죽은 조상만 돕는 게 아니다. 귀신만 돕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이 아이가, 아, 야는, 노력만 하면 공부를 잘할수 있겠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야. 그렇게 잘 노력을 하면 공부를 잘할수 있겠다 하는 아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풀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4개의 카드는, 이게 신비 속에서 4개의 카드, 1번부터 9번까지 4개의 카드만 벌써 이 사람 벌써 다 알아. 이 사람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명제만 딱들어지게 되게 되면 어떤 것인가 다 푸는 거야. 오케이? 그림을 보고 되겠어요 아, 그림을 볼 때가 있고 안볼 때가 있다. 아, 아. 신나고 재네 자, 여러분들이 나도 그림 얘기 왔는 김에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 일반, 일반 행동 행동 심리는 설명을. 행동 심리는 덮어놓고 푸는 것이고, 습성 심리는 깨놓고 푸는 거야. 이. 음, 깨? 보고는 거. 그림을 보면서 푸는 것이고, 습성 심리는 자기가 그 동안에 머릿속에서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풀어내도록 만드는 것이고 음. 행동심리는 모르고 자기가 인위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전부 다 그림을 덮어 놓고 푸는 거야 오케이? 섭섭심리는 어떻게? 머리 속에 있는 거 섭섭심리는 어떻게? 카드 그림을 놓고 푸는 거야 그림 보고 푸르라는 거다 그림 보고 내가 확인해 갖고 좋아 라는 거고 행동심리는 덮어 놓고 어떻게? 니가 하고 싶은 거 뽑아라는 거. 이것이, 덮어놓고 하는 것은 초이스고, 이것을 하는 거나 보는 것은 우리는 선택이다. 같은 말이지만, 이거는 자기가 고르는 거야.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를 고르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초이스 하는 거야. 행동은 뽑는 거고, 습성은 그림 보고 찾는 거. 습성. 자, 습성은 그림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고, 그림을 보고, 어. 카드를 열고, 음, 그 다음에 행동은, 행동은 덮어놔 놓고 그림을 보지 않고 내용을 그림 내용을 보지 않고 풀어 가는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서 딱 하게 되면 지금 공부 똑같이 열심히 한다고 하재 <웃음> 여기 한계탈 보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뻔해 알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딱 보고 있는 그 내용이나 뽑는 내용이나 똑같아 거짓말같이 진짜로자 그래서 우리는 이 4종 카드를 초유차는 거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다 지금 이 사람의 정신적 심리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다 그렇게 옛날 매크로텔레비 노가 고 뚫리만 한 사람 하나 있지 아, 대통령이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마음일까요 저런 마음일까요 요렇게 대답하면 요런 마음일거지 요렇게 대답하면 여기점재가 여기 하는 짓이래 그래다가 어떻게 뭐가이팍어 갖고 교수도 막마치아고고막참 나이가 다 들어 갖고 70이 다돼 갖고 뭐, 연애 뭐 이렇게 상담한면서사이다들 갖고 이러면 되겠나그 심리 갖고 아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더 터진다 이 말이야. 그렇게 터지는 거야. 기세 논리가 없기 때문에 터질 수밖에 없는 거다. <웃음> 지금 아마기 있는